오예 가자 여러분 여러분 그래. BTS Betraying Each Other s 음, b e t r a n a c Other 히디도지션 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히디도지션 자체는 뭐 굉장히 약간 쉬웠어요 펼칠 수또 있을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지민 씨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아 지민 아, 씨는 너무 무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온것 같았으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누굴까? <웃음> <웃음> 누굴까? <웃음> Who are you? 아, 정국 씨. 와, 정국이. 아, 네. 아, 뭐안아 <웃음> 이런, 방금, 정국이. 껐어. 안어 아, 정국이 왔습니다, <웃음> 여러분. 어 들어 들어오아 One more. 나 한번 머리 한번 담가 볼까요 우리? 아, 자, 한번 하나, 둘, 둘 셋. <웃음> <웃음> 이거좀대이할줄알어내 이럴 줄 알았어. <웃음> 또 먹어? 형도. 알겠어요. 오. 형이랑 형 너만 믿고 따라간다. <웃음> 야, 이거 라면 버섯도 들어가 있어. 아, 초코몰아. 아! 아! <웃음> 아, 버섯인줄알았네 아, 네, 아, 진짜. 선생님 내가 스 파이거든. 네, 알아요. 알 알아. 그 아, 네, 몰래 카메라였어. 네. 네 몰래 카메라였어. 네. 제형의 몰래 카메라 였이나 무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오달주. 방탄과 마피아. 오 마이 갓. 그리고 엑스맨입니다 엑스맨 오늘의 엑스맨은 제이홍입니다 그 알려주면 어떡해요 진짜 오케이 우리 아이스크림 어때 얘들아 그러니까 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어야 돼 아이스크림 안 녹겠어 가져가는데 감독님 바이바이보 저희 진영 걸게요 y o 야 근데 왜나요 이거 누르면 되는 거야? 어형 잠깐 만눈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으, 어 이거 뭐 야, 불안한데? 예 어, 네,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네. 몇 층이에요? 됐어 갑니다 자, 자 올라갑니다 제자 제호씨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 지금 약간, 약간 너무 네. 뒤로 오어요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 그렇죠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 앞으로 앞으로 와우. 자. 형, 형, 늘 봐요, 일단. 자, 금 쪼금, 쪼금, 쪼금, 자, 하게진작하 지금 잘하고 있어. 형, 그래. 진짜 하죠 진짜 해 뿌라! 뭐 반갑네 <웃음> 뭐해요? <웃음> 정국이 찾아요 그냥 식당할까 뭐? 아, 그거 6명을 잘랐어 정국을 자르면 오늘 선물도 줄게 정국 저기 있어요 가자 미션 준비가 5분 남았습니다 야정과 여기 없어 내려갔어 야 근데 내가 아까 저기 블럭 쪽에서 음. 갔거든? 음. 호석형, 호석형, 호석형. 엘리베이터 타러 왔어요 1층으로 가세요. 1층. 엘리베이터 문 열면 나오겠어. 안돼 안돼 걸어서 내려가야 돼. 어? 어? 내려가자. 아니, 난잘리면안 된다 말이 잠시만. 난 짤리면 안 돼. 잘리면안 돼. 2층에 있게. 응. 야, 여기 근데 막히 막혔잖아. 그러니까. 오친버는 엘리베이터 아워안2층이 엘리베이터 타고안간대요2층2층이터2이에 어? 어. 있어요 2층 이터 타워. 이친이터 타워. 이 친구는 엘리베이터 타워. 이이터이 친구는 엘리이터이친구 제발 진짜 안넘진거 제발 아, 안안안자 바꿀게 드릴까요? 네? 예? 바꿀게 드려 허비 형? 아니 요 바꿀게 드려요? 나안 바꾸래요 자잠 자,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야, 없어요? 저 없어요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네. 안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오케이 하나 둘셋너 야구 거 있냐? 어? 이쪽. 나도 있잖아.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아단단단단아 자, 가라. 자, 가라. 나양도권 쓰겠습니다. 아, 이건 좀 뜬금해서 좋아요. 아, 진짜 좋아요. <웃음> 어, 아, 아, 근데 티에가 너무 귀엽더라고. 너. 아, 진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거 하면 진짜 아, 무서운 거 못해. 못하... 그러면 무서운 거 못하는 사람, 이 아니. B 씨에게 선택권을 줄게요. 저는 이이이 나머지 다섯 명 중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제가 야. 제가 선택거든요 아니요 아니, 내가 그냥 빛이 선택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용기야 저 한..저 저, 얘기해도 돼요? 어해해해전 진영이었습니다 <웃음> 오케이 그럼 들이 갑니다 가세요 우리 둘이 가세요 아니 진영이 아까 음... 너를 계속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아와 <웃음> 진짜 우와 <웃음> <형>, 세원 세원 고지 할 거군요 우리끼리 <웃음> 자형형저 자, 그냥 쓸게요 없어 <웃음> 아, 써써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어, 뭐, 썼어요? 어, 나 썼어. 호 아니야. 호 진짜 아니에자 내가... 아, 진짜 제발... 아, 진짜 제발... 자, 지금 누구도 가는 거야? 진영, 진영. 진영? 아, 아, 아 나왜이렇가 들어가는 거 보고 싶냐? 야, 야, 들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 아, 아, 네, 이 아, 나는, 나는, 아, 나는, 아, 나는 같이, 아 제, 저는 슈가이랑 같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들어갑시다, 한 건데. 배신, 배신, 배신. 전기가 재밌다. 이렇게 하자. 야, 이거 쓰신 거죠? 들어갑시다. <웃음> 아, 아, 와,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나는 오늘 그나큰 배신감을. 아, 진짜. 진짜. 나는 이런, 이런 불평등한 배신을 원치 않습니다. 갑시다. <웃음> 우리 하나만 음. 소금 같은 거 겁나 벗자 콜라도 있어 슈가 형 아, 슈가 형이 너무 말이 많았으니까 슈가 형 거에 넣을래? 저 혹시 소, 소금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젓는 거 필요해요 한번 한 네, 먹으니까 나한번먹어고 엄청 나한번 먹어볼게 음. 레모에이드는곧 음. 나올 야야 오늘 커피 진짜 사시봐. 야 커피 마시더라 마셔봐 형 네, 뭐 탔냐 이게? <웃음> 콜라 이거 어떻게 콜라야 뭐딴거 타는데? 안 콜라 탔어요 콜라만 네, 뭐. 땅 넣었어요 먹어봐봐요 진짜 안 탔어요 종국 안 탔잖아 종국 안 탔잖아 <웃음> 좋아 종국아 좋아, 좋아. 어, 안 탔다니까 진짜 봐.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소금 넣었어요 <웃음> 제이의 말버릇은 뭐가 있을까? 저는 말버릇 생각보다 없어요 음. 아 없지 나는 내가 무슨 말 버릴수 있다고 뭐 봐, 뭐 봐. 그래 이거 어, 저거 아, <웃음> 뭐지? 어? 뭐지? <웃음> 어? 뭐지? <웃음> <웃음> 왜요? <웃음> 뭐지? <웃음> 야, 뭐지? <웃음> 모르는 게더 웃겨 <웃음> 진짜 누가 1등일 것 같으니 나, 나, 나, 나, 나부터 갈게요 호병이 마지막에 막판 스포츠를 아. 달리고 있었는데 와, 이름만 봐도 제이홉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와이 광대가 광대의 제이홉이. 이홉이야 제이홉 와, <웃음> 어떻 저렇게 티 나게 말하지? <웃음> 아니, 이런 게임 보통 누가 1등 하지? 저녁 가면 아, 이거 모르는 거다, 진짜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내봤을 때 RM이야 <웃음> 와, 얘 진짜 영리하다 <웃음> 똑똑, 똑똑하네 와 진짜 안 보이네? 여기 하면 되냐? 어차피 우승은 제이홉 이가 어차피 승은제이야 아까 여섯 개였어 여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닭씨를 <목소리> 찾아서떠어야 했는데 닭씨가 안 보이더라고 쟨는 가린 거야? <웃음> 야, <웃음> 야, 야, 하, 남전이! 야! 한이 터졌나 봐이게얘기줄 알아? 너몇 장인 남자? 저 여섯 장 1 3 장요. 와, 와, 와, 와, 이런다니까요. 아홉 장이라네요. 형 거짓말 안 돼. 아, 그럼 뭐 했어요? <웃음> 나쁜 사람이. 나 아까는 진짜 내장이었어. 자, 근데 내가 봐봐. J O B 백프로 아, 나머지 런다이.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거짓말을. 나,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확실합니다. 그래. 아... RM은 1 3 장. 아, 진짜 대박이 다와너 진짜 고주잘 친다. 호병 허병 하면. 아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야, 소름. 허막는다 진짜. 야, 내가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진영 설마. 왜왜왜왜나야 왜 어, 제요. 대박이 돈다. 열한장 11... 진짜. 야야 진짜요. 오! 오! 열한장이라면서요와 제요. 아이 상기구나아 여자 대라데 열한장 밖에안 돼요? 응근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 야 모른다 이제 봐봐 이제 김태형 봐라 나 이, 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크게 돼봐 봐봐 지금 표정 봐자이세 자, 중에 크게 돼인다진짜자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슈가열장열장야장열장야야왜왜열그 야. 야. 야. 야. 왜, 야. 왜, 왜, 왜. 야, 연기하자 장열스카이열 이제, 이제, 이제 봐라 장열장열장열자열장열장열장열장열장열열장열장일것열아열 우와 우와 근데 1등은 깬거 같아 네 아니요. 나저나열네 장이에요. 김태양. 16장 봅니다. 나 14장이에요. 자, 저요. 장이 16장이에요. 좋습다 우와. 아, 아, 아까워.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연막 작전이라고. 여러분! 소름 돋는다. 열 16장? 지열 19. 야! 19어 야! 18. 야. 18. 야열 여덟 장 먹고 여기 와서 쉬고 있었네. 형, 잠깐만, 잘못된 거. 등아 까미, 이거 반전 용어 아니야? 오늘의 반전. 어? 진영 아니야, 진영. 숨다, 아, 에이, 야, 설마, 설마, 진짜. 21 한번 물어볼게, 태용너 나야? 너 아니야 확실해? 어, 너는 아니야 모든 걸 걸고야? 어나 너야 아 진짜? 뻥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우리 팀이다 그러면? 사랑해 같이 다니자 너나 아니라면 어. 너 진짜 나 아니지? 너 아니야 가자 너, 너 진짜 나 아니지? 너 아니야 저도 해야 돼요! 저도 해야 돼요! <웃음> 아나 이제 너무 빨라 와야걔개 <웃음> 있는데 개? 오. 야 근데 너 오. 이거 오. 이렇게 싹 붙여야 된다? 지문이 잡으러 갑시다 너 아이씨, 아니.. 깜짝이야. 너 아니.. 나 믿고 내 등을 돌 주고 있는 거야? 아 어, 알겠어 또. 와 아, 진짜? 이를 붙인 사람이 1등을 했는데 진시하고 예단 네, 네, 네. 누군데요? 이거 만약에 나 이때까지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태이한테 등을 내줬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김태형이지 진짜 절교 다오늘 <웃음> 진짜 <웃음> 이거 바로 끊으라 와서. 기읒 기읒 절교. 근데 진짜 나. <웃음> 절교, <웃음> 절교. 그러면은 내가 붙일 사람 되게 많아. 나 윤경도 붙였어야 됐고. 너도. 아니야, 붙였어야 아니야. 태형이는 <웃음> 나를 찾지 않았어. 나 아닌가 봐. 아니야. 얘내 옆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끊어. 끊어. 끊 네. 진영이 야맞습 <웃음> <웃음> 야, 너 절교인다. <즐긴다>, 오늘. <웃음> 너, 너 진짜 나 오늘 볼 생각 하지 마. 태형 씨가 붙 낫네 그래서 오늘의 승자는 김태형입니